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 청년입니다. 혹시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갤럭시 폴드가 아니더라도 갤럭시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할 갤럭시 폴드 2 초기 설정을 참고해 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설정 전 폴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g 프리미어 서비스와 삼성 케어 플러스입니다. 두 가지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삼성 케어 플러스 경우 1년만 무료이기 때문에 12개월 후 자동결제를 원하지 않는 분은 스케줄 등록 후 미리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 휴대폰 보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위두 가지 서비스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정을 진행해 볼 텐데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지만 일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설정은 그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그리고 대부분 설정으로 진입하는 거니까요 앞에 설정이란 말은 가능한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및진동에 가면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림이 있어요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뒷주머니에 넣어놨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뒤로 나와 주시고요 디스플레이에 가면 다크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배경화면에 가면 배경화면도 다크모드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다크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아래쪽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은 120Hz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로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래로 내리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가 보이는데요 펼쳤을 때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고 넓게 보고 싶다면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더 아래쪽으로 내리면 홈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 화면 쓰려 내려 알림창 열기와 가로 모드로 회전을 켜주면 되는데요 홈 화면 구성 잠금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이 기능도 꼭 켜두는 것을 권장하고 싶네요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저는 원래 아이폰을 사용하던 사람이라 스와이프 제스처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갤럭시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버튼식이 편하겠죠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눌러 세부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스와이프 제스처로 설정했다면 한 가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스와이프 했을 때 삼성페이가 열리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삼성페이 앱을 열고 왼쪽 위 메뉴를 누른 다음 설정을 눌러보세요 여기서 빠른 실행에 있는 홈 화면만 끄면 오류를 줄일 수 있고요 잠금화면, 꺼진 화면에서는 언제든 삼성페이를 열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뒤로 나오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기능은 폴더에만 있는 기능으로 닫았을 때 그대로 실행하고 싶은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오래전 폴더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심 및 보안에 내 디바이스 찾기는 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삼성 계정을 등록해야 하기에 번거롭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가시면 측면 버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두번 누르기는 끄고 길게 누르기는 전원 끄기 메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실행이 유용할 것 같지만 익숙해지지 않으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를 누르면 화면 캡처 툴바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데요 스샷을 찍고 바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다면 유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션바 이 숨기기를 활성화하면 말 그대로 깔끔하게 스샷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니까 필요에 따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션 및 제스처에서는 두번 눌러 화면 켜기와 스마트 스테이를 켜서 사용하는데요 들어서 화면 켜기는 들기만 하면 화면이 켜지니까 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디바이스케어 오른쪽 메뉴를 누르고 고급 설정에 가면 자동체제카와 자동재시약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모두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동재시약의 경우 간혹 류일에 켜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주말에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설정창을 닫고 알림창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 점점점 메뉴를 누르면 빠른 설정창 구성과 상태 표시 항목이 보이는데요. 빠른 설정창 구성에서는 밝기를 맨 위에 표시를 활성화하고 상태 표시에서는 배터리 용량 표시를 켜주세요. 그럼 알림창을 내리지 않고 배터리 용량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창을 한번 내리는 것만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외부 디스플레이 및 내부 디스플레이 키보드 설정은 직접 키보드를 열고 설정하시는 게 빠른데요. 키보드를 열고 오른쪽 메뉴를 누르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옆에 있는 설정을 누른 후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 가면 메인 화면과 커버 화면의 키보드를 쿼티에서 천지인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펼친 상태에서 중간에 보이는 키보드 아이콘을 누르면 키보드를 좌우로 나눠보거나 중간에 작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화면 크기에 대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그 이유는 대부분 알고 있는 설정은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으로 이 경우 일일이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경우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에서 빠져있는데 이럴 땐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에 빌드 번호 탭을 10번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발자 옵션 2단계 1단계가 켜지고 패턴을 넣으라고 나온 다음 휴대전화 정보 바로 아래 개발자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활동의 크기와 조정 가능하도록 설정을 켜고 전원을 껐다 켜면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모든 앱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한 가지 일부 게임의 경우 화면이 잘려 보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갤럭시 Z 폴드2 팁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KT 혜택을 전하는 영상이 될 텐데요. 단독 혜택과 제조사 기본 혜택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고요. 추가로 슈퍼플랜 초이스 요금제 이상 처음 가입 고객에게 넷플릭스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고 요금제에 따라 스마트 기기 요금 한대 무료, 시즌 믹스, 지니 음악 감상, 스트리밍 게임, 웹소설 및 웹툰, VR 중두 개를 선택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 프리미어 서비스와 삼성 케어 플러스 외 KT 슈퍼 안심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전손 및 분손 사고 시 기기 변경 비용 및 파손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갤럭시 Z 폴드2를 사용 중인 분이라면 고객 케어 프로그램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폴드2에서 사용하면 좋을 만한 앱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시기 해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